애플은 2016년 에어팟을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캔슬링 모드를 지원하는 에어팟 프로를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캔슬링과 뛰어난 배터리 성능은 기존 에어팟을 완전 밀어낼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이 대에어팟 시대에서 바로 이이어팟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팟이 지금 전자기기 시장이 아니라 패션 시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패션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려 우리가 이또 이어팟 하면은 예전에 그 키드밀리님 키드밀리님이 많이 메고 다니셔가지고 좀 저도 몇번 따라 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유명한 모델인 에밀리라든지 정호연님도 이어폰을 착용하셨고 심지어 이 에어팟을 패션으로 활용하는 셀럽들의 사진을 모아둔 인스타 계정까지 있어요 팔로워가 벌써 11,000명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청개구리 심보 청개구리 심보로 인해서 이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제가 마침 한강공원에서 리스펙 페스티벌 키드밀리님도 오시고 비오님 로꼬님, 그리고 크러쉬님까지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패션으로 갈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면 좀 심심하지 않겠어? 아무리 그래도 페스티벌인데? 그냥 너무 좀 무난하다? 내가? 조금 무난해서 아쉽긴 하다 패션도 모르는 놈이 깔끔한 게 짱인 거 몰라?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내 기준엔 좀 아쉽다는 거지 음... 야 이건 너무 바캉스로가 아니냐? 너 얼마 전에 개곡 갔을 때도 이렇게 입고 왔잖아 이제 날씨 풀려서 좀 추울걸? 너 더워 죽어 그러다가 근데 슈프림 키링 달고 이런 거는 귀엽긴 하네 귀엽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힙합 페스티벌이니까 어, 어 핑크바지 야 근데 이거는 너무 힙합 아니냐? 선글라스까지 끼니까 너무 힙합인데? 야, 이게 힙합이지 벨트가 포인트인데 야 벨트는 너무 과하다 옷을 어,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음. 아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데 다시 깨 뭐야 아 근데 핑크가 너무 강렬한야 너무 눈에 띌것 같은데 이것도 좀만 더 생각해보자 패스 오오이걸 어, 리얼 힙합인데? 반팔 셔츠? 레이어드 한거 좋다 바지도 이쁘네 어, 신발 조합도 괜찮 단추 한번 풀어 봐봐. 조금 깝깝한 것 같아가지고 목걸이 포인트 어 풍기 더 낫다 목걸이도 보이고 야 근데 아픔 보이냐? 잘안 보이긴 해 그렇다고 합니다 비니도 이제 쓸만해 어, 날씨가 좀 풀려서 한낮에만 좀 덥지 어우 괜찮은데? 야 그걸로 가자 어,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? 그래도 컬러가 블랙에다가 베이지 살짝 포인트라 좀덜 꾸민 것 같아서 좋다 어. 이게 그냥 악세사리로 들어가는 거지? 뭐 이게 막 누구를 살려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니, 이런 주렁주렁 감성 인터넷으로 노래 들을 수 있는데 굳이 막 턴테이블 사고 LP 사가지고 딱그 디지직 감성 듣는 그런 감성으로 이어폰을딱 쓰는 거지 딱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좋네 셔츠 입을 때 그냥 레이어드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여기가좀 사이가 밋밋하다 싶을 때 목걸이보다 좀더확 길게 내려오는 요런 뭔가 대학생 감성 원래 패션은 안 해한 거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. 지금 크러쉬 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하셨네요. 아, 큰일인데 이거 지금 기리보이 님도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하고, 총체적 난국입니다. 땀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... 아... <목소리> 화사이좋아하 포항... 아니, 똑똑똑... 포항. 포항인가요? <목소리> 무슨 소식이에요? 이게... 아! 크러쉬가 안 온다니? 오늘 거의 크러쉬 콘서트급으로 기대하고 오는 사람 진짜 많을텐데 마지막 그리고 70분이라 제일 길어요, 심지어 아 맞아! 그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<웃음> 소속사 사장 쌍이 될 거라고? <웃음> 그러면 오히려 좋은데 어, <웃음> 어 오히려 그러면은 <웃음> 이 개이득이지 어, 근데 요즘 다 너도나도 에어팟만 쓰니까 음, 오히려 빈티지래요, 이게? <웃음> 어, 빈티지 그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00년대인가? <웃음> <웃음> 아, 이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고 나서 집어서 바로 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에 잠깐 나왔던 가수분들이 착장을 입으신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님이랑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계속 둘이서 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어저 브랜드 어디 거고 어 저거 이쁘네요어 저거 올해 유행하는 아이템 아니가막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컨텐츠로 해봐도 좋겠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폰을 조금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코디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깔끔한 코디보다는 편안하게 후줄근한 그런 코디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죠 셔츠를 입었을 때요 라인 있잖아요 요 셔츠를 안 잠궜을 때요 보이는 요 라인 요 라인을 좀 심심하지 않게 채워주는 뭐 지금은 이렇게 프린트 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어서 심심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 티셔츠가 검정색이거나 그냥 무지 티셔츠거나 이럴 때 이런 이어폰 하나 매주면 은 뭔가 이렇게 딱 악세사리 포인트가 돼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빡센 목걸이 있잖아요? 이런 빡센 목걸이를 했을 때는 코디가 좀 빡세져 말 그대로 목걸이 하나 차이만으로도 좀 꾸안꾸 느낌을 낼수 있는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코디를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 소매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조금 더 부줄근한 느낌을 같이 받쳐주게 만든 이런게 스타일링의 재미지 뭔가 패션을 정답을 정해놓고 딱딱딱 이렇게 입는 것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이렇게 악세사리를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매를 걷는 그런 연출을 한다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하면 더재미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가을에 맨투맨 이런 거 많이 입을 거잖아요 그럴 때뭐 헤드셋 같은 것도 좋지만 이런 걸로 좀 길게 늘어뜨려서 좀 악세사리 느낌으로 이거는 그리고 아이폰을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은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이템이라 악세사리로 한번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오. 아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어느 순간 이 이어폰을 찾고 있으실 겁니다 예.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그런 이슈를 패션으로 좀 승화를 시켜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 앞으로도 이런 좀 패션이 아니더라도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일상에 한번 녹여보는 아니면은 이런 이슈나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보면 좋을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해보는 이런 컨텐츠도 전 좋은 것 같아요. CTR 이슈 해가지고, 치통령 이슈. 이어폰 이거 하루 이틀 차고 다니면서 그래도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, 제 치통령 공간에다가 한번 걸어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애플워치 스트랩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이것도 조금 패션 악세사리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실버 컬러의 메탈 스트랩을 달고 다녔는데 지금은 좀 실버가 질려가지고 이 블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디스펠이라는 브랜드의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약간 악세사리 느낌으로 잘 메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애플워치 블랙 모델이다 보니까 케이스 같은 거안 달아도 이렇게 컬러도 잘 맞아가지고 패션 아이템으로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